아 <웃음> 이거 먹야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! 이래아 <웃음> 이래? 그래 너무 강추해. 뭔 소리야. <웃음> <웃음> 뭐 <하는 거야>? <웃음> <웃음> 어? 웃어! 아 소리야. 5, 6, 8, 어, 아, 나운이야 <웃음> 아무 집에서 옷, 옷 그렇게 다 깔고 집에서 까지 운동해 나가서 그냥 한국 뛰면 아빠, 되지 못 뭐, 뛰어 뭐 입고라니 나옷 벗으면 오빠가 나겁내할까봐 내가 지금 옷 입어준 거야 <웃음> 오빠 제가 <웃음> 봐봐 오빠 여자의 복근 다본적 있어? 실제로? 없지 잘 봐야 내가 한 번밖에 안 보여줘? <웃음> <웃음> 뭐야 바바리벨이야 봤어? 바바리벨 신고해야지 와, 장난 아니네? 진짜? 빛에서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네? 진짜? 어 봐봐! 그래. 그리고 봐봐, 여기. 해안도 보여? 호우. 장난 이지 장난 아니지? 아, 진짜. 만져봐, 만져봐. 아놀드 몽키. 어, 아놀드 몽키. 여기가 장난 아니라고. <웃음> 여기 장난 아니다. 오케이, 괜찮아. 괜아니네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이 괜찮아. 괜찮아. 거찮아 괜찮아. 니야아짜야 에픽 찮아 괜찮아. 괜찮아. 니야 무슨 닭아리같아 닭다리. 내데이괜일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1년밖에 안 했어? 어! 네. 그리고 나 힙도 사실 좀더 컸는데 지금 좀 줄어졌어 어. 근데 이게 지금 조, 종아리 근육도 잡지마 종아리는 잡지마 <웃음> <있지만. 웃음> 종아리는 자신이 없어 <웃음> 근데 이게 허벅지랑 이 벅지력이랑 어. 이 복근 이 코어근이 이제 엄청 생겼거든? 어. 아 네, 근데 등은 보여줘도 돼? 어. 지금 보여줄게 아니 나 지금 그냥 잊지게어 <웃음> 어, 있어? 빛짜비쳐서 <웃음> 그래 나도 장난 아닐걸 그렇게 아, 보면? 네? 어 있어, 있어? 어 있어 네기다응 오빠 응. 들려? 들려? 응. 니 어우 뭔 소리야 얘 내가 여기가 자꾸 소리가 나는 거야, 왼쪽 어깨가 음, 음. 제가 어깨 통증을 계속 달고 살았거든요? 유튜브를 한다고 한 후부터 더 심화되는 거예요 앉아서 편집을 많이 하니까 PD 할때그 통증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마사지도 받아보고 비싼 마사지 샷도 가봤어요 근데 음. 아 내가 직장인일 때보다도 몸이 나빠지면 그건 진짜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꼭 건강해져야겠다 튼튼해져야겠다는 라 생각을 강박적으로 하게 됐어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형외과 도수를 치료받으려고 갔는데 음, 음. 이 어깨 근육 때문에 갔는데 음. 그거보다 더큰 문제가 음. 목이 일자목이었고 이 허리가 음. 이렇게 돼 있던 거야. 음. 뭔지 알지, 이거? 이 느낌. 여자들 왜, 어디 갈 때, 아, 어, 어. 막, 이렇게, 이렇게, 오리궁뎅이 만들잖아. 음. 근데 내가 이게 되게 심했대, 엄청. 어, 어. 정형외과에서 왜 음. 그런 게 있거든. 음. 막, 필라테스도 운영하는 데가 있고. 음. 신기하네? 어, 그니까, 러 같이 운영해. 왜냐면, 음. 재활을 위해서. 음. 근데 내가 하필 갔던 데가 좀 약간 헬스 기구들이 있었어. 스미스 음. 머신, 이런 게 음. 내가 거기 선생님도 잘 만난 거야 음, 음.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가지고 되게 근력을 많이 붙여주고 음. 싶어 하신 거야 처음에는 음. 40kg도 못 들었거든? 어. 데드리프트 할때 입... 지금 몇 개인데? 지금? <웃음> 힙을 조금 더 드셔야 돼쭉 힙을 조금 더 들고 그렇지 엉덩이 뒤로 더 빼면서 오케이 하나 p t 은 갱신했으니까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오케이 그래서 아, 지금 체중 대비 1등 1등? 낫냐 <웃음> 통틀어서? 네오 진짜요? 아 신기해 아, 두배가 늘었네? 두배가 늘었어 내 몸무게가 50인데 음. 1.6배를 드는 거예요 음, 음. 그몸의 퀄리티가 올라갔을 때는 77.5% 들고 체지방률은 14.3% 음.. 1 4 어, 와. 그거는 진짜 나오기 힘든 거라고 하는데 음, 내가 아무리 근육을좀 잘생겨도 음, 음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. 내가 엄청 튼튼해지고 그때보다 덜하지만 아직도 소리 나는데 아프지 않아요 그 음. 너무 감추해 음. 여자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내가 봤을 때는 중량 운동 음, 음. 안 그러면 나한테 음. 집중해주면서 막그 음. PT를 해주시거든? 그 사람도 완전 다 전문가잖아 어 왜냐면 개인 PT를 하셨던 분들이야 나한테 정말 맞는 음.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음. 아예 뼈와 그 근육들을 살펴보면서 음. 나한테 맞는 음. 그 운동으로 짜주셔 음. 거의 고급 개인 PT잖아 음. 너 얼만 줄 알아? 그 고급 음. PT가? 음. 어? 그 고급 PT가 총 그러니까 1회에 12만원이야 음. 그러니까 12만원에 아 1회? 1회 12만원에 마사지랑 음. 그... 헬스까지다 포함이 되는 거야 <웃음> 너무 비싸잖 진짜 비싸지 다 오빠 카드로 <웃음> 아니... 그래. 돈도 못 받는데 지금 유튜브로 <웃음> 아니, 1회 그렇게 1 2만원을 갖다주면 어쩐지 집에 먹을 게 없어 <웃음> <웃음> 근데 내가 진짜 12만원이면 내가 낼 사람이 아니잖아 어나 솔직히 네. 나 진짜 짠돌이잖아 그게... 다 실비보험 처리돼가지고 내가 낸돈 얼마게 아 보험이 됐어? 가면 <웃음> 하지 아 얼마든 했냐고 어, 그래서? 얼마게 보험하면 많이 해줬을테니까 그래도 한 6만원 은냈겠는데 절반? 만원 냈어 아 진짜로? 어, 어. 아 p t B 가 만원이야? 어. 도수치료 받고 하는데? 어, 어. 근데 진짜 충격적이지 어. 이만원으로 내가 거의 어, 40% 너무 싸다. 받았어 사실 솔직히 조금 더 받고 싶었는데 어. 몸이 괜찮아진 거야 건강해진 거야 어, 어. 그래서 안 받았어 어. 내가 이거의 장점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안 받으시면 좀 되게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첫 번째, 이 성, 선생님이 너무 전문가세요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, 그거 가격이 너무 싸세 번째로 약간 이게 다른 헬스를 한 번도 전안 가봤어요 막안 가서 막 PT를 안 받아 봤었는데 처음 헬스장 가는 거 솔직히 여자분들한테 약간 부담스럽거든. 그렇지. 약간 남자분들의 전유물 갖고 내가 응. 거기서 런닝 어, 머신만 해야 될것 같고 약간 샥 하기가 힘들어. 어, 운아모만니까야될 나는 지금 헬린이로 완전하게 입문을 했어. 진짜 효능을 알아가지고 응. 내가 이 운동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응. 시선도 안 신경쓰고 응. 그냥 할수 있는 헬리니의 응. 진정한 자세가됐어 응. 이게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잖아 내가 응. 보험은 있는데 증상이 없다 응.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다 여자분들은 전만증이 거의 있고 거북목도 거의 많아 그러니까 나도 있는데 거북목? 그니까 러 근데 그게 장기화되면 굉장히 안 좋아 보험이 거. 무슨 보험이야? 그러니까 막 이런 뭐지? 실비보험이라고 하면 다알아아 다 그냥 있어요. 실비보험이야? 어. 오빠 봐봐 <웃음> 배에 약간 근육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 그냥 인심이라고 하지? <웃음> 지금은 제가 어디서 집안일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어, 몸 자세를 굉장히 튼튼히 하면서요 예를 들면 바닥에 뭐 물건이 들어졌어요 그럼 옛날에는 막 이렇게 굽어서 막 이렇게 주었다면 지금은 진짜로 이렇게 주어 이렇게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일을 하고 되게 오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로 몸을 엄청나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근력이 생기면서 제 컨디션이 변하는 거를 정말 하루가 다르게 느끼니까 이거를 해치는 일을 전혀 안 하고 싶어서 이럴 때도 그냥 이렇게 죽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, 저의 정말 최애 운동이 돼버린 힐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, 다음번에 또 만나요